고려인에 대해 아시나요? 고려인, 구소련 지역의 한인들이 지칭하는 말로써 고려인들은 현재 발트 3국, 카프카스 산맥 중앙아시아, 연해주에 분포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고려인을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고려인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을 할 건데 무의미하다 생각되시면 다음의 시간으로 스킵해주세요. 이들이 저런 지역에 분포하게 된 경위는 19세기 말 조선 조정에 대한 실망과 미지의 땅의 희망을 품고 간도와 연해주로 이주하는 조선인들이 많아졌는데 1860년 러시아가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얻는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고서부터 본격적인 고려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 또한 고려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이유가 황금땅인 연해주인데 인구가 적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말잘 듣고 변농사 잘하고 청이랑 상관없는 조선인들은 충분히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는 을사늑약 경술국치를 지나 이민자 수가 급증하면서 1 9 1 4년 신안촌까지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러시아 제국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적백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베리아를 차지하고 싶던 일제는 8만 명의 병력을 주둔하여 바이칼호의 하단부분까지 점령합니다. 일본이 백군을 지원하자 자연히 동기군은 적군의 편에 서서 참전합니다. 그리고 1922년 적군이 이기고 1923년 일본군이 철수하고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고려인 인구 10만 명중 소련 국적자는 3만 5천명에 그쳤고 당시 고려인은 조선이 사라졌기에 무국적자였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고려인과 일본인의 구별을 어려워해서 그렇게 1932년 일제가 만주국을 세워 극동 지역의 위협이 커지자 스탈린은 17만명의 고려인들을 발트 3국, 카프카스 3맹,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주를 시켜도 사막에서 배농사를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려인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이미 말했다시피 고로인은 구소련 지역의 한인을 가리키고 그 수는 약 50만명입니다. 그럼 이제 고로인을 왜 지원해야 되는지 말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세가지 정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족을 들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권위주의는 나이, 직업, 신분상의 위계를 둡니다. 고로인이라는 정체성은 민족에서 나옵니다. 또한 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 지역인들은 민족공동체라는 말을 중요시하기에 민족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 집단과의 공중과 화합을 쉽게 추구할 수 있고 민족의 이론들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역사적 연대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체 정체성을 근거로 명분과 신리를 찾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권력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권력구조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지만 이런 권력은 국력의 증대로 이어지기에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 지도자의 발언권 확대로 이어지기에 국제관계 속 외교 테이블에서 좀더 강한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시로 전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민족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국가 건국에 큰 힘을 주었습니다. 또한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강력한 카드로 이스라엘의 국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론할 장점은 이슬람 소비시장의 확대입니다.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는 무슬림 국가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들은 신조 구 소비에이트의 연방들이기에 이슬람과 구 소련 지역에 대한 시장 장악을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국가들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지만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기업은 없기에 좋은 경쟁력을 지닌 한국 기업들이 충분히 시장을 선점하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 한번 문을 개방시킨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BTS의 콘서트에서 사우디 여성들의 종교적 윤리를 무시하게 해주고 당연히 이 콘서트는 엄청난 파격력과 재화을 불러왔습니다. 마지막 이유로서 인구를 들겠습니다. 그럼 고려인 50만명이 여기에서 가능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분포된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발언권이 높고 많은 나라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려인들은 민족적 전략자산이자 한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50만이나 된다는 것은 충분한 노동력 또한 있기에 중요한 인적자산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위와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고려인과 한국인들 간의 문화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흔히 고려인을 구별 가능한 방법은 생활 방식이라고 소술됩니다 생활 방식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언어입니다. 특히 10대, 20대의 경우 이 특징은 더욱 민감해지며 이러한 독특한 특징은 잘못해서 학교폭력 또는 따돌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정부 주도의 기초교육 또한 중요하지만 그 기초교육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알려줄 수 없는 청년들의 문화를 왜곡하지 말고 배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사실상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할 문제입니다. 고려인들의 후에즉 고려인 4세들은 90일마다 자신의 법적 국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고려인 4세의 경우 장기 체류 비자를 받지 못해 만 20세가 되면 90일마다 자신이 태어난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또한 고려인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래인들은 체육기간이 90일이 넘어가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에 17년 9월 손 에브게니씨는 치료를 위해 자국으로 가다가 버스 안에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법으로 제 동포 비자인 F4를 주는 방법을 자주 고론하지만 저는 3년 거주 후 정부 주관의 시험을 통해 영주권을 주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최소 조부모가 아일랜드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아일랜드에 합당한 법적 거주기간이 3년을 주고 아일랜드 해통협회를 통해 조상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우리의 동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민족적 가치는 국가의 기틀을 닫고 신세대의구세대의 지식을 전수하는 수단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려인들이 우리의 민족으로 인식되길 빌며 이만 영상을 마칩니다.